제 오늘 언박싱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뭐를 <웃음> 언박싱 하려고 하냐면요. 수평 거치대예요. 수평 거치대는 요리하시는 분들이나 작품 같은 거 이렇게 뭐 만드는 거 위에서 찍는 그런 거치대인데요. 제가 거치대를 하나 주문을 했었어요. 어떻게 생겼냐면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생겼고 쭉 올라가면 이렇게 여기 철로 돼 있어서 무거워요. 그래서 여기에 딱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놓고 이렇게 자유전으로 돌아가요. 위 아래도 위 아래도 이걸로 해서 돌아가고 그래서 조금 음 삼각대로는 좀 어려운 촬영을 이걸로 하고 싶어서 시켰는데 높이가 너무 보시면 이렇게 낮은 거예요 이게 소형인가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시켰냐면 그 아이랑 책 읽어주기 그 영상 찍을 때좀 앉아서 얘기할까요? 이거 무거워 쇠덩이라서 아이랑 책 읽기 영상 찍을 때 앞에서도 찍는데 좀 이렇게 책을 진짜 읽어주는 그 책을 같이 읽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찍는 거뭐 옆에서 찍는 거 이런 거좀 해보고 싶어서 시켰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대, 대형으로 한번더 시켜봤어요. 제가 지금 목감기가 걸려갖고 목소리가 크게 안 나와요. 그냥 양해 부탁드려요. 그래서 그 대형을 시켰는데 엄청나게 커요 이 높이가 높이가 높이가 제 키만 한것 같아요 제 키보다 좀 작죠 제 여기 여기 가슴까지 오는데요 요거를 한번 언박싱 해 보겠습니다 수평 뭐라고 써 있어 수평 거치대 근데 왜 이렇게 영어로 언박싱을, 언박싱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 언박싱이 좀 쉽게 쉬운가 봐. 언박싱이 이렇게 좀딱 입에 쫙 달라붙어서 그런가? 그래서 저도 언박싱이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. <웃음> 어이씨 뭐라고 써 있는 거야? 아, 무거워. 자, 에 또. <웃음> 마이크로폼 스탠드 프로 마이크로폼 스탠드래요 이게 마이크 스탠드인가 봐나 잘못 시킨 거 아니야? 나 마이크 스탠드 시킨 거 아닌데? 수평 거치대 시킨 건데? 큰일 났네 일단 열어볼게요 네. 아, 나 힘드니까 여기 우리 아이유리 아프지아좀 앉아서 할게요. 어, 여기 코 나왔네. 코좀 닦아주고. 엄마 지금 뭐해? 엄마 언박싱, 택배 상자 열기. 크긴 엄청 크네 이렇게 내릴까 보 그래도 이게 들어 있는데. 보여요. 그리고 이거 핸드폰 찍는 거 들어있어요. 볼헤드, 볼헤드. 여기다 핸드폰을 꽂고 위에서 책을 같이 보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. 수평 거치대 저번에 샀던 게 이만해요. 근데 이번에 산 건, 잡히지가 않아 이번에 산건 이렇게 커요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? 이렇게 아, 안녕 나는 햄스터야 아주 조그만 동물이지 사람 손에 쏙 들어갈 만큼 조그맣한다 이번 햄스터의 집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거를 남편이 의자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손으로 붙잡고 찍어줬어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. 이건 너무 좋다. 그래서 이 수평거치대를 산 것은 산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생각합니다. 이제 혼자도 아유리랑 이 같이 책 읽는 영상도 찍을 수 있고 같이 뭔가를 만든, 만들거나 그림 그리는 영상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수평 거치대, 이 수평 거치대 두 개의 정보는 제가 설명글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. 뭐 네이버에 수평 거치대 치시면 다 나오긴 나오거든요. 그래도 제가 산 데도 한번 걸어 놓을게요. 필요하신 분은 사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누가 이렇게 들어주지 않고 요리하시는 분들도 응? 위에서 찍어주는 것처럼 이거 수평 거치대로 요리할때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아 <웃음> 진짜 웃기다 갑자기 날씨가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날씨를 한번 볼까요? 갑자기 해가 해가 뜨고 있어요. 해가 막 뜨고 구름이 막 거치면서 구름이 엄청 또 손사탕같이 엄청 예뻐요. 진짜 초록초록 여름 날씨가 왔어요. 언박싱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